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마스터 클래스 에펙스의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동반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달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보시면 저번주에 저희가 분석을 한 대로 가격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이 추세선을 고 지금 저항선에 저항을 받아 잠시 리테스트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다시 한번 이 지지선을 찾으면서 조금 더 지지를 받아 위로 올라간 모습을 띄고 있어요 자한번두번 번. 크게는 하나 둘 해서 더블 바텀을 만든 후 저항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보시면 가격이 채널 안에 있고 채널 안에서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레벨, 다음 레벨인 73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추세선, 이 채널의 저항선까지 뚫는 거는 확실하게 뚫었습니다만 이 메이저 저항선, 요 4시간 그리고 데일리에서 잡은 이 저항선은 아직 뚫지 못한 상태예요. 자, 데일리 캔들로, 아니 4시간 캔들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5, 4, 20. 그니까 러 20시간 동안, 어, 저항을 받은 후 밑으로 내려가서 전 고점인 6,500 레벨을 지금 리테스트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이 꼬리가 그 증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꼬리는 금방 먹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 캔들인, 어, 블리시 인걸핑을 보고 이전 여기 20시간 동안, 어, 막혀있던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 줘야지 어, 상승 레벨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보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를 블리싱 걸핑으로 뚫고 리테스트 후 7,300 레벨까지 올라가는 게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반대로 여기서 제가 그려놨듯이 다시 이 지지선과 여기 보시면 채널의 지지선. 요거를 뚫고 내려간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5,8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식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5,800레벨을 어, 뚫기 전에 한번 더 뚫어야 될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은 여기 보시면 6,300레벨, 6,300레벨도 뚫어야 할 어, 마이너 서포트 레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레벨을 먼저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8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올라가는 것은 여기 20시간 동안 그리고 24시간 하루 동안 어, 묵혀있던 이 저항선 레벨을 뚫고 블리싱 잉골핑을 만들고 올라가서 7,300까지 올라가는 모습 반대로 내려간다는 어 시나리오는 이전 고점인 이 지지선을 그리고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6300레벨 그리고 최종적으로 5800레벨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가격이 추세선 즉이채널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500레벨을 다시 한번 칠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꼬리를 만들며 지지선과 추세선을 리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어이 추세선 밑으로 떨어진 후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했다면 이 메이저 지지선 이 지지선 레벨을 뚫고 어, 온전히 내려가야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이 400레벨까지 볼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 수 있겠지만 가격이 여기서 똑같이 불, 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리시 인걸핑을 만든다면 51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510레벨이 뚫린다면 545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블리시 인걸핑 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타겟으로 가는 게첫 번째 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추세선을 뚫은 후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메이저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 410레벨까지 칠수 있는 확률을 가진 게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즉 여기서 불리시 인걸핑이 나오느냐 여기 지지선이 뚫리느냐 둘중 하나가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은 더블 그리고 트리플 바텀을 만든 후 위로 올라가서 추석선까지 뚫으며 올라가는 모습까지 잘 보여줬지만 전전의 저점인 이 레벨 90레벨이 아주 큰 저항에 저항선을 만들었어요. 자, 저항선을 만들고 이브닝스타까지 만들었고 가격이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가격이 여기서 블리시 인걸핑을 한다 해도 더블 탑을 만들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블리시 인걸핑을 하더라도 이 92레벨까지는 충분하게 뚫어줘야지 다음 레벨인 100, 1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컨퍼메이션 즉 확인을 하고 싶으신다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레벨 84, 2레벨, 83, 82 84에서 82레벨을 온전히 뚫고 리테스트 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잡으셔야 73까지 내려가는 거래, 매도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보라색으로 쳐진 박스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 선 두개 84에서 82레벨을 온전히 뚫고 내려가느냐 둘중 하나가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되겠습니다. 리플도 또한 추세선을 뚫고 저항선에 막혀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서 불리시 인걸핑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 지지선이 뚫리고 다시 추세선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둘중 하나가 아주 매수냐 매도냐를 가, 아, 판단하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추세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키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여기서 분리 싱글핑 후 570, 580까지 올라가 리테스트 후 위로 올라가서 600, 630 그리고 7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 두번째는 가격이 추세선과 지지선 밑으로 떨어져서 리테스트 후 다시 전 저점인 500레벨을 치고 500레벨을 친다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뚫고 다시 아예 전점인 840레벨 그리고 그 전점인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500레벨과 492레벨이 아주 단단한 더블 바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이 밑으로 더 내려갈 거라는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고요. 가격이 5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찬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캔들이 만들어지느냐를 자세히 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 어,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잠깐 시나리오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래로 내려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 어, 7월 4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가격의 움직임이 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거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달러의 움직임이 곧 리플과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경제적 뉴스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만큼 캔들스틱, 즉 기술적 분석 을잘 봐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가성화폐 마켓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즉 공부 많이 해주시고요. 뉴스 많이 읽어주시고 거래에 집중하여 거래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는 저 그리고 마스터클래스 FX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